상태가 뽑기 또 대박했어요. 자, 제가 지금 새롭게 가져온 모델이 요거 칼라이트, 그다음에 채트햄, 요거 에리바 이렇게 세 대를 수입을 했고.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늘 제가 또 새롭게 수입한 카라반을 가질러 왔어요. 제가 지금 세 대를 했는데. 와 대박 상태가 뽑기 또 대박했어요. 자 제가 지금 새롭게 가져온 모델이 요거 칼라이트 그다음에 채트햄 요거 에리바 이렇게 세 대를 수입을 했고 지금 차례대로 간단히 오늘은 뭐차 갖고 와, 가지러 왔으니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상태가 너무 너무 좋아서 뽑기 대박. 일단 칼라이트 가격은 지금 얘를 가장 저렴하게 가져왔는데 상태가 뭐 너무 좋아요. 이거 지금 뭐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해도 모방할 정도로 뭐 이렇게 뭐 와인 컬렉션도 막 되어 있고, 장도 뭐될게 없어요. 쿠션도 너무 깨끗하고, 그 다음에 뭐야 전기 작업도 뭐 새로 싹 되어 있다 보니까. 와야 이런 미세하게 뭐 상부 창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컨트롤 박스도 지금 뭐 거의 손볼 게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가구 상태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쪽에 뭐 이렇게 장이라든지 이렇게 전기 작업까지 뭐 완벽하게 뭐 그냥 그대로 써도 무방할 정도의 상태예요. 이런 식으로 전기 배선도 새로 싹다 되어 있어요. 오 이거 완전 명품이네. 이런 식으로 어, 한전. 한정... 아 이거 냉장고구나. 그리고 지금 칼라이트가 이렇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첼트넘이. 첼튼움이... 요것도 화이트인데 얘도 얘는 한번 현지에서 리스토어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얘도 뭐뭐귀족 느낌 나는 이제 디자인에 가구를 완전히 싹 새로 했어요 이거 뭐아 대박이네 뭐 2층 침대로 이렇게 또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문이 여기는 트윈으로 열려요 이렇게 두개로 열고 이런식으로 바깥에서 이렇게 청소통만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상태가 새로 싹 한거기 때문에 뭐 손이 될게 없어요.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옷장 이용하시면 되고 여기도 이런식으로 다 개방이 되고 음, 상태가 낙엽성으로 새로 싹 리스토어를 했어요 전면창도 이렇게 좋고 창도 그대로 다 살아있고 어우 뭐 훌륭합니다 완전 훌륭해요 어, 이런식으로 창도 다 되어있고 그리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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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손을 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옷장도 뭐 거의 그대로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 히터 부분만 조금 고민을 해서, 어, 이용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음. 싱크 부분 다시 손볼 거고, 어, 사이즈는 제일 작고, 가격은 제일 비싸요. 에리바 음, 그래서 여기 만도 뭐 내부도 뭐 그렇게 손상된 것도 없고 깔끔하게 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모델 제가 수입한 거야 어 이거는 뭐손볼게 없어서 지금 뭐 어떻게 리스토어를 할지 지금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음. 그리고 오늘 날씨가 참 좋아서 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차 가지러 가볼게요.